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76러블레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I die every day. I die every day. I die daily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NIV 어, 영어성경 번역본에는 I die daily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 15장은, 어, 교회 오래,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부활장이라고, 예,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 최근에 제가, 음식을 조금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온몸에 두드러기 발진 이라고 하나요 엄청난 간지러움이 온몸에 생겨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네... 어, 내과와 피부과 한의원까지 갔었는데도 잡히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 밤 자정 쯤에 이게 두드러기가 얼굴로 올라오는데 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일이라서 난생 처음 제가 제발로 응급실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예, 여기서 가까운 응급실이 찾아보니까 어, 신촌에 세브란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더라고요. 거기 응급실에 또 가서 감사하게도 이제 양쪽 엉덩이에 주사 두 방을 맞으니까 영화 속에 무슨 죽어가던 그 병자가 해독제 맞으면 갑자기 이렇게 환하게 <웃음> 살아나듯이 어 제가 그런 경험을 했네요 예 그래서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님들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같고 굉장히 응급실 처음 가봤는데 어~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예 최근에 뭐~ 의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하여간 다행히 제가 또 걱정했는데 응급실에 어~ 그런 의사분과 그런 분들이 계셔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 완전히 건강하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그 신을 즐거워한다는 것또존 파이퍼라는 이 부분에 일가견 있는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겠노라고 전 러블레터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제 마음속에 뭐제 삶의 여러가지 상황들과 맞물려서 좀 강하게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며칠 동안 씨름을 해온 것 같아요 완벽한 결론이라고 뭐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부분은 제가 또 평생을 씨름하면서 씨름한다는 게 이제 실천하면서 말하기는 쉽죠 예. 실천하면서 음... 정말 간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듣는 여러분에게도 어,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이런 것을 공감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그린도 전서 15장 31절 여기 보면은 어, The Message 번역본에는 아예 제목 소제목이 Resurrection이에요 Resurrection Resurrection이란 단어가 이제 부활이란 단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거기 30절 보면 And why do you think I keep risking my neck in this dangerous work? Why do you think?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keep risking my neck, 내 목을 계속 건다. 그러니까 위험에, 이런 위험에 노출한다. In this dangerous work. 이런 어려 정말 사도 바울은 아,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전화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당시 전략적인 도시들에 전해, 전화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도바울 어, 자신도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어,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뭐, 엄청난 고생들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I look death in the face practically every day I live. 내가 죽음을 본다는 거예요. 예, 죽음을 얼굴로 본다. 이표현이 조금 시적인데 차라리 그냥 NIV, 아, c b 저희의 텍스북에 약간 c v b 에는 face 에 삼십 절에 보면 밑에 저, 제가 우려붙이기 카피해 드릴게요. Why do we always risk our lives and face death every day? Face, face death every day. 이게 좀더 쉽죠? Face가 동사로 이제 대면하다, 죽음을 만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제목은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I die every day 또는 I die daily 제일 쉬운 걸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음 그러면서 어그죽어 그 어, 이것을 이게 프라이드 이게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바울의 자랑은 How weak I am.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전하다가 어 위험이 이제 내가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맞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창문으로 바구니를 타고 도망쳤던 얘기를 자랑을 했었죠. 참추잡스러울수 있는 그런 얘기를 자랑을 나의, 나의 자랑이다. 그조차도 나의 자랑이다. 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Wild Animals in Ephesus, 에베소의 Wild Animals, 야생동물들과 어, 싸우고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육체적인 고생을 한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 막 배가 난파되고 배로 이동을 하고 지중해 그 지역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자기의 자랑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 신을 향한 자기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근데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예. If there's no 이건 더 메시지예요. If uh, 자기가 어, 그렇게 한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부활이 없다면 예, If there is no resurrection, we eat, we drink, the next day, we die. 이것도 참 재밌죠. If there is no resurrection, there is no 이런 게 강조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 영원한 사랑입니다. 곧 신께서 주시는 신의 본질이 사랑인데, if there's no god, 자기가 사랑의 대상인 신이 없다면 자신조차도 그냥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 여러분, 이런 이런 분들 많은 거 알죠? 예. <웃음> 예,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우리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제 젊은이들 2 0대 학생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대학을 다니건 대학을 안 다니건 젊은이들이 요즘에 좀 많이 다운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마인셋으로 사는 친구들이 사실 뭐 요즘만 그렇습니까 예 요즘만 그렇습니까 저희 때도 이제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면은 막 특히 저학년 이런 때는 먹고 마시고 뭐 죽을 듯이 하잖아요 예 오늘 죽자 막뭐 이럴 근데 뭐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갑자기 학생들 얘기하다가 너무 와전되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또 제가 저도 올해 이제 일하고 있는 강남 지역에 그 유흥가 쪽에 일하는 분들의 마인셋이 또 이렇대요 그 유흥가에서 일하면서 이제 술 같은 게 비싸게 팔잖아요 양주 같은 게. 그러니까 수입이 굉장히 제 그쪽 화류에 일하는 분들이 수입이 많은데 그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오늘 하루 즐기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하루 최고로 즐기자. 이런 마인셋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도 이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 술조차 주님을 위해서인지 그 또한 자기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자기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과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죠. 그렇,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신이 계시지 않다면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즐기고 예, 죽으면 그것이 끝, 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 뒷부분에 보면 33절 뒷부분에 보면 But don't fool yourselves 네 자신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f o 속이다는 deceive의 뜻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Don't let yourselves be poisoned by this anti-resurrection loose talk. 굉장히 또 고정 표현하는데 어, 부활이 없다는 그런 마, 말에 예, poison이란 표현까지 썼네요. 예, 그런데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Bad company ruins good manners. Bad company.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컴퍼니가 관사가 없이 쓰이면 일행이라는 뜻이죠. 일행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나쁜 동료들이 좋은 manners가 우리가 뭐 예의 범절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 좋은 그런 어 것들을 망쳐버린다는 이런 표현을 더 메시지에는 했고요. 음. CV는 더 노골적이네요. Bad friends will destroy you. 나쁜 친구들이 너를 destroy 할 것이다. 뭐 이건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모든 일에는 consequences, 그 이어지는 결과물들이 따릅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뭐 나쁜 친구들이라는 것이 또뭐 우리가 또 생각해볼 부분이지만 34절의 a v 를 보면 be sensible, and stop sinning, sensible, 제로워져라, 예, 죄 짓는 것을 중단해라. 그 다음 표현이, you should be embarrassed that some people still don't know about God. Embarrassed가 쪽팔려하라는 뜻이에요. 슈시 여러분 이런 조언입니다. 좀 쪽팔려할 줄 알아야 된다. Some people still don't know about God.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 오늘의 이 부분이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냥 말로만 영어로 talker라고 하죠. Talker. 말로만 쫑알거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녹음을 하는데요 뭐 정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신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듯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살았듯이 저 또한 이런 거룩한 도전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 녹음을 하게 됩니다 어, 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엄청납니다 어, 그분은 인간에게 정말 모든 걸 거신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을 건 사랑 엄청난 사랑이고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사랑이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 리액션이 막 연기고 가짜면 또 그렇겠지만 그게 아닐 때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 참 좋아요. 어 저도 그래요. 제가 웃긴 얘기를 했는데 진심으로 웃어주고 예. 이렇게까지 웃을 얘기,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어저 사람 너무나 즐겁게 웃어주고 슬픈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예, 저는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웃긴 얘기를 했는데도 표정이 그래서 어쩌라고 뭐안 웃기네 뭐 슬픈 얘기를 했는데도 너무나 해맑은 밝은 얼굴 여러분 그런 사람과 긴 시간을 갖게 같이 하기는 매우 힘들겠죠 성경에서도 이런 공감의 중요성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구절에, 뭐,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뭐, 이런 말씀들 떠오르고요. 예. 음, 신의 입장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할 줄 아는 인간, 신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 기분이 좋으시고 얼마나 더 사랑스러우실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꽁짜기잘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 뭐 연인 예, 직장의 동료 이런 사람들 참 소중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기도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힘들고 외로운 시기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 신과 인간의 이런 꽁짝이 잘 맞았던 게 다윗이 그랬던 것 같고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After his own heart. After가 따라간다고 했었죠. 그 마음을 쫓아가는. 예. 정말 신비로운 이런 관계들이 있죠. 예. 어, 인간의 존재가 참으로 너무나 소우주와 같이 신비롭습니다. 예. 음... 사실은 오늘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 이거, 제 거, 이거를 듣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뭐, 개인적인 신상을 밝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 그냥,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고상한 일을 하고 있는, 어, 전문직의 한 저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이제 저에게 상담 전화를 했어요. 예. 참고로 남자입니다. 예. 그러면서 아주 남들에게 얘기하기 힘든 좀 창피한 자신의 치부를 저한테 상담을 하겠노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좋겠냐. 예. 물론 저도 어, 그 친구 어렸을 때부터 저랑 친하기 때문에 어, 되게 안타까웠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위로도 좀 해줬고 나의 또 치부도 저도 이야기해줬어요. 예. 너만 그런 건 아니다. 예, 나도 예, 이런 잘못된 욕구들이 들 때가 있고 이런 추악한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여러분 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나치와 같은 그런 조직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예, 반면에 많은 사람들을 또어 자신의 이렇게 주어진 재능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거로 살려낸 그런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 멀리 보지 않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 제 자신만을 봐도 때로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우아한 생각을 했던, 했었던 자신인데 어느 순간에 가장 추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예. 어느 누구도 절대 안전지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 친구나 저나 어, 또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런 생각에 생각이 나를 계속 이렇게 머리를 채울지라도 우리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지킬 수 있다면 어, 목숨 걸고 그런 생각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자세한 여러분 상황을 모르셔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걸 얘기 드릴 수는 없겠고요 어떤 개인의 어떤 퍼스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그런 대화를 몇번 이렇게 통화를 했고 어 조금씩 좀 현실적으로 이제 극복을 해가고 있지 않나 그러나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 오늘 제목이 I die everyday 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 날마다 죽어야 하는지 어, 신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것이 신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그 사랑을 받기 원하고 그 사랑을 믿어서 내가 영원한 어, 신과의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참 신비롭습니다. 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죽이는, 나의 욕심을 참는, 때로는 나의 힘을, 나의 잘난 부분을 내려놓는, 기꺼이 내려놓는 이런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아까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 그, 아, 고린도 전서 우리가 읽었던 30절, 33절에 나오는, 어, 우리 주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를 통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능력과 교회가 정치력과 권세와 이렇게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할때 그런 돈과 명예가 생길지언정 정말 교회를 통해서, 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고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어, 오히려 교회는 교회사 속에서 그런 세상의 메인 스테이지에서 밀려났을 때더 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게 됩니다. 어, 신의 아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다싹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신 거 아시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분은 농담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분은 이세상에 어떤 군대보다 강한 군대가 신이라면 당연히 그런 군대를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인간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 그러나 어, 신을 배신하고 신을 잃어버린 잊어버린 인간들 가운데서도 어, 신, 신의 사랑에 목숨을 걸고 반응하고 공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공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참고 어, 인간의 벌을 대신 받고 받고 기꺼이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 대신에 그거를 정말 믿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반응해 준다면 그 사람들을 그 신의 사랑의 대상들을 되찾고 싶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인간을 만든 목적처럼 예.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면서 그 사랑을 지키신 거예요 신으로서 그 높은 영광의 자리에만 앉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탐욕이란 표현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제 얘기다 보니까 죄송해요. 웃어서. 그런 욕심보다는 사랑하는 그분께서 사랑하기 위해 만든 이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성경에 보면 어, 십자가에서도 그 앞에 십자가 죽음의 그 극한의 고통 뒤에 있을 기쁨들을 바라보고 참았다는 신비로운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어, 참 음. 그래서 오늘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언, 언급을 드렸지만 죽을 각오로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 사랑하는 상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예, 때로는 음, 내가 죽더라도, 예, 내사리사욕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고, 어,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신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또한 모든 것을 주고 기꺼이 주고 모든 것을 받게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어, 사랑의 어떤 배타성이죠 어떻게 보면 예. 어,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어, 이 세상은 점점 계산적인 사랑이 특세를 하고요 그것이 너무나 상식이고 당연한 것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 어떤 인간의 사건들 속에 뉴스 속에 나올 때 우리는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하죠. 어, 아직도 저런 분들이 세상이 살만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지만 어, 그런 사랑이 찾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어, 아비규환인 것도 사실은 신이 가르쳐주신 이타적인 사랑이 결정체이신 신을 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자신의 욕심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의 욕심을 죽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타적인 고민, 결심, 실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음... 신비로운 삶이죠. 예. 이러한 삶을 음... 성경에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좁은 길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인기가 없는 길이죠. 많이 또 억울할 수 있는 길이고 참 바보같이 보이는 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마나 뛰어가겠어요 예. 그냥 가는 둥 마는 둥 때로는 그 자리에 무거워서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겠죠 어, 저번과 다르게 오늘은 조금 무거운 내용일 수 있지만 어 무겁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 좀더 강도를 <웃음> 좀더 세게 <웃음> 어, 제가 웃으면서 하지만 음,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가르침들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뽑아버려라 그리고 소경이 돼서 천국에 오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성경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표현도 있죠. 예, 뭐 너희가 아직 그렇진 않지만, 뭐 이렇게 몸맥상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어... 제가 이제 이 말씀과 왜 씨름을 했는지 여러분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드립니다. 어... 저번에 하늘의 도성, 뭐 이런 얘기, 책 얘기도 드리고 했는데요. 어,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정말 피튀기는 처절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기고 하는 방법은 어, 오늘 제목이 나온 날마다 나는 죽는 그런 자세 그런 실천인 것 같아요 어... 이럴 때 남을 죽여서라도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비로소 될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예, There is resurrection,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there is God, 하나님이 있고 There is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예. 그러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대상과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살다가 허무해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음...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력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를 정말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를 통해서 신께서 기쁘게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깨끗해져야 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어... 네, 제가 할 이야기들은 어... 어느 정도 한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걸다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조금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어... 그... 찬양 중에서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굉장히 한국의 이제 번역곡인데 원래 영어 찬양에서 가사가 그러니까 한국 찬양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했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영어 찬양에서는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그 다음에 to the grave 무덤까지 예, 그 다음 to the sky 이게 쭉 이렇게 예, 땅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to the grave 무덤으로 무덤에서 to the sky 하늘로 다시 오, 올라가신 이런 영어 찬양 가사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우리도 to the cross, to the grave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to the sky까지 예,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참으로 희망적임을 오늘 아 die 에브리데이의 마지막을 어, 기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으면 좋겠고 지금 내일 카페가 조명공사가 끝나면 다음주나 다다음주쯤에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하려고 해요 뭐,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할수 없는데 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우리 2m 간격 그리고 제가 일반 손님 받지 않고 이렇게 하루 정도 한번 모여서 우리가 러블레터에서 함께 나눈 이런 영어 성경 구절이나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커피 한 잔, 쿠키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결정이 되면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for listening.